안녕하세요, 파리 미장원 세롬쌤입니다. 오늘은 프랑스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댄스팀 라이징 쿠루의 멤버이신 레오 씨를 모셨습니다. Uh, bonjour tout le monde. Je m'appelle Leo Dubien. Je fais partie de Rising Crew. Je suis actuellement uh, dans un barbershop. De... Barbershop? 세롬, 세롬, 반갑다. 네, 네. <웃음> 떨려 떨려. <웃음> 그래서 오늘 어떤 머리를 하실지. Hello aujourd'hui, je vais faire décoloration, e n s u 제가 아까 이제 상담을 잠깐 했었는데요. 검은색으로 염색을 하셨어 가지고 탈색을 한번 하고 컬러를 이제 입힐 생각입니다. 금발 느낌의 컬러고요. 보람기나 붉은기가 없는 애시톤의 조금 밝은 브라운의 어 컬러를 저희가 진행해 볼예정이고요 우리 고객님이 머리 뒷부분에 이렇게 루트컷 스타일로 하셨는데 이 뒤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깔끔한 스타일로 이제 머리를 변신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Let's 츠고 <웃음> 탈색약을 타 왔어요 그래서 머리를 탈색을 하고요. 그 다음에 e v o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를머리를 샴푸를 안 하고 오시면 v 좋아요. m o n 가 r e r c 때 m m e n t on a f a i o u s o n t t a i t p a r t i e a s e s u r s e u Pas, euh, pas seulement le K-pop Oui mais en, en général c'est l ah, e K-pop mais ah. euh, de temps en temps i l nous a r r i v e de faire des créations ah, sur, des, cool. sur des musiques cool. autres que mmh. la K-pop Danseurs ils, sont... ils travaillent i n ou travail ou... Mais c'est pas une un association Non, s oui. t juste fun oui, C'est oh. totalement bénévole ah, Et c'est b é n é v o ouais, l e tout ça, ça. On est signé quand même sous CJN. C'est ça Si, ouais. tu si, sais, il en manque pas u o On est signé sous CJN. Ah, c'est vrai Quand il y a des comebacks qui arrivent, ils nous envoient un mail une semaine avant le comeback pour nous dire il y a le comeback, il faut faire la cover dessus. Et bah, bon. du coup, Audin, faut faire. Ouais. Quelle musique c'était C'est quoi bon, de moi 17. 17. Est vraiment, elle est vraiment compliquée. C'est compliqué, t o Ouais. ouais. <rire> ok. Au moins d n s e secteur. Combien de temps on se fait de ça Alors là, ça nous a pris euh, deux semaines. Ah oui. d e u x semaines Non, oui, semaines. Okay. ça suffit. Oh, Parce bon. qu'en en fait, on regarde, on, on met la vidéo au ralenti et chaque, chaque, chacun d'entre nous oui. apprend notre personnage. Après, est-ce que tout le monde sont oui. est étudiant Oui. C'est pour ça Après, après l'école Oui, après l'école. Ah, ah. Mais pendant deux semaines, c'est oui. possible enfin, On s'organise en fait, on fait des. Euh, des, des, des fois, il y a moins. Euh, Par exemple, c'est aujourd'hui, on est mardi, oh oui. il y a des gens qui vont nous dire on a vite besoin de 10 danseurs pour samedi, pour faire un show. Et on, en 4 jours, comme ça, on doit faire quelque chose. Oh Apprendre le danse p o u r q u o Jamais ouais. ils, Jamais, ils jamais Vous êtes pas étudiante de école danse Non, non, non, pas non, il n'y a, a pas de limite tâche. Ils sont minimum. Faudra 네. so so so uh... uh... so. um? uh. 15 ans. c e p o r d e à e p a c r c e q u e a En e m l e 6 a n a a a c e a ici. Elle e s a s montée sur scène. a r c que, en France, q u a n o a 15 ans, il faut des a p i e r s des a r e n t s qui disent q u oui, o a droit a i r e p e r f o a n o o 이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리고 색깔 본 다음에 한번 탈색을 더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염색으로 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바, 마텔, 피크. 이제 한 3분 정도, 3분 뒤에 헹구러 가겠습니다. 탈색이 아주 잘 빠지고 있어요. <웃음> 짠. 이렇게 해서 머리 탈색을 한번마쳤는데요 지금 노란색이 좀 많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노란색을 좀 잡아주는 염색을 해서 원하는 색깔을 어, 완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리고 염색약을 다시 바를게요 근데 이제 레오 님이 두피가 많이 약하셔가지고 오늘은 특별히 암모니아 없는 제품으로 발라서 모발을 어, 보호해주는 그런 염색약으로 어,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무슨 색깔이에요? 어, 색깔이 제가 만났어요. 들 오, 특급 레시피. <웃음> 네, 제가 만어요 <웃음> 브라운 금발인데, 이제, 약간, 잿빛 느낌 나는. 머리 염색을 다 발랐고요. 이제 머리를 헹구고, 이제 와서 머리 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색깔이 되게 잘 나왔어요. 샴푸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샴푸하러 가실까요? 네. 위 위. 근데 진짜 잘 어울린다 색깔 오 선생님 최고 자 그래서 이제 염색을 마쳤고요 저희 커트해보고 드라이하고 어, 스타일링는것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음 투블럭복권는투블럭투블럭투블 머리 같은 경우는 자르거나 아니면 기르거나 어중간하게 자르면 바니토이바 s é c encore coupé. e n s c h e c e ça. s comme ça, pas comme ça. C'est comme ça, après ça, l u e Il f u t c e s t bien lisse. Ça, e t a c r e I do. y a k é 우리 라이징 쿨의 댄서 분의 머리를 완성시켰습니다. 와.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안녕. 안녕.